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을 방문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국내산 꽃게래요. 성인 기준 가격이 2만원 초반대라서 더 믿기 힘들었습니다. 무한리필이라구요. 처음에는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이 기본으로 세팅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요. 일단 첫 쟁반은 살과 내장이 튼실한 게장으로만 나옵니다. 아유, 싱싱함이 그냥 화면을 뚫고 나오네. 그냥 크기도 엄청납니다. 대박! 어. 쭉바아봐 맛있냐? 음. 음? 전혀 짜지 않아요! 안 짜네. 음 맛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결코 게장만 무한으로 제공되지 않는데요. 미역국과 계란프라이를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곳에서 나오는 어설픈 꽃게탕보다 훨씬 깔끔하고 담백했네요. 좋아좋아! 좋아. 무엇보다 평소 최애 반찬으로 여기는 계란후라이를 양껏 먹을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밥술 조금 계장과 함께 비벼 먹으려고 가볍게 두알 까고 반숙으로 후라이. 어머 계란도 싱싱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평범한 김. 오 날치알. 한 오늘 기초 반찬들이 좀 있어. 재료 3대장이 뭉쳤으니 본격적인 게장 비빔밥 만드는 점피디. 하얀 밥이로 우유빛깔게살만투하합니다 아유, 플렉스 하자고. 한 점도 놓치지 않게 있는 힘껏 눌러 주는 게 포인트예요. 미쳤다리. 살봐. 음, 살봐 미쳤어. 이거 엄청 커 그러고 대. 아. 이 정도 돼그 비싸다고 하는 꽃게들 잖아 사이즈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음. 이곳 꽃게는 200에서 300g 중량의 중대형 꽃게를 사용해서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염평도 근해에서 잡아서 중국산으로 표기될 뿐 국내산과 음. 같은 꽃게래요. 음. 실제로 살이 정말 빈틈 없이 꽉차 있어서 표기된 중량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와. 한참 살을 발라냈는데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살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좀 빨아먹어줘. 되게 아삭아삭하지? 응. 되게 싱싱해서 그렇지? 응. 다음으로 발라낸 게살 위로 포실포실한 날치알 무심하게 툭 얹어줍니다 그리고 다가 아니에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 계란 치트키 활용 점점 계란프라이 아, 역시 배운 점 PD 녹진한 내장으로 마무리하네요 아, 현기증 난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빨리 좀 비벼 주겠니? 미어 나도 한입만 주라 고장난 밥슬이 말더듬기 부작용까지 발생했네요 이제서야 그동안 카메라 잡고 침만 흘렸을 점피디의 신정을 이해해봅니다 아, 숟가락도 영롱하다 줘. 가끔은 이렇게 역할 바꾸기 경험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야, 아닌 것 같은데, 점피디야? 어, 계란 계란이랑 먹어 생각도 안 해봤네. 음. 너무 맛있다. 음. 다음은 계란에 이어 필수 아이템 김선수가 기다리고 있다. 있습니다. 양국? 결코 실패 없는 김보쌈. 어, 맛있겠다. <웃음> 개눈 감추듯이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구나. <웃음> 나도 기만아. 너 니가 해먹. 나도 기만아. 간장 게장에 정신줄 내려놔서 외면당한 양념 게장도 맛 한번 볼게요. 매운가? 양념 게장도 살이. <웃음> 살로 오는거 봐. 와. 입에다 쪽 빨아 넣어봐. 음 어때? 나도 먹어볼래. 양념 게장. 대박. 양념 게장은 보기보다 매콤합니다. 아니 일반 게장보다 아주 많이 매웠어요. 아 매콤하다. 매콤하네. 뒤에 오네. 김도 돌김이야양는은쏘는매콤함이 응. 강해서인지 김과 계란후라이궁합이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드디어 첫번째 리필! 처음 세팅됐던 게장과 애놀이없이 같은 품질에 같은 이이네요대박사똑이이 대박.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리필에도 처음과 같은 비주얼이었다는 것에 조금 감탄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우전옥보다 간장맛은 조금 더 밍밍하고 느끼한 감이 있지만 꽃게 퀄리티는 단연 최상이었습니다. 아유 먹고 싶어.